잊혀진 감정을 더듬어 어? 러닝머신 띄어 러닝머신 러닝, 러닝 투유 걸인가? 진 감정을 어 러닝머신 이야아 닭강정 진짜 닭강정 못 참지? 아, 음. 어. 아니요 왜저 음. 어, 앞에 초어나고 어. 네. 강정 먹어도 돼요? 유튜 먹어도 되냐고요? 강정 먹어도 되냐난 <웃음> 강정 먹었어 아아 아. <웃음> 어 먹어? 튀겨진 감정을 또 먹어. 손 음. 먹어요. 응. 빨리. <웃음> 참지 않을 <웃음> 뭐? 거야. 아니 못 참아. 참을 이유가 없어. 잘 먹겠뜸당. 어볼게어가 <웃음> 여기 <웃음> 아, 있어. 아시아이야 감사합니다. 안 먹어야지? 지금 만마 타임이야. 엄마가밥심이라 했어 엉덩 이 실룩 실룩 실룩 하나만 먹게 <웃음> 자네로 잊지 말라고 <웃음> 홀리 이미 잃었어 괜찮아 <웃음> <웃음> 어요링 <틸링> 없는데? 여기 <웃음> 붙었어 칠링 탕수육이 대게 해줘 네, 어 그냥 수육인데, 이거는? <웃음> 우와, 칠리탕 수육이네? 우한, 도전. 뭐가 음. 타코 맛나. 코향 때문에 안 좋아해. 아 근데 닭강정 진짜 못참아이거네 여기 있었아요시한 응. 거. 안시한 거. 아, 시 거. 아, 시원 아, 래 아, 무 아, 무도안 거. 아, 시 아, 이원한 거. 없시밥못 먹어. 시원한 거. 아, 거. 아, 가 어떻게 아, 시원한 거. 아, 시 먹어 시 빨라 빨 이건 뭐야? 스테이크 치즈로 먹으러 진짜 안 먹네 뭐 보기네 밥, 먹으러 밥, 먹으러... 밥 먹으러... 응. 새벽 1시쯤 가끔 진짜 가끔 응. 빵이랑 우려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,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와.. 빵와 진짜 <웃음> 왜 그렇게 맛있나수이수는거 네. 같지? 몰라. 아니, 안 아, 그거는... 아, <웃음> 들어, 들어, 들어 거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어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 아, 그거 아, 니야는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아, 그거는... 이 그거는... 데요